오이 이. 네살니니 왼쪽에 있어. 오. 아 발목 꺾인 버렸어. 와, 강아너 대본도 다 봤어? 처음부터 다 봤지. 야 오승연 누나 매력이 너무 좋은데? 와. 와. 숏도 너무 좋은데? 슛은 너보다 더 좋지 않을까? 슛이 나보다 더 좋다고? 야형 슈터야 <웃음> 웃어? 너랑 매치업 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준혁이는 세깅 트펜스가 답이라 그거 그냥 나 왼손 슛쏠때 생각하고 하는 소린데 그래서 또 넣었어 와. 내가 봤을 땐 너보다 슛을 더잘 쏘는 것 같아 서브에서슛 내기해? 너 근데 번호도 없잖아 다 이렇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 너또 사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웃음> <웃음> 섭외해서 신내기 해? 들키니까 딴 말로 말도리고 아니 너가 나보다 쉰이 좋다 고 하잖아 신내기 해? 섭외해서? 그러면 해. 응, 해 내기? 10만원 빵? 오케이 그럼 10만원 빵 진짜로? 진짜로 내가 질것 같다고? 섭외한다? 섭외해서 내기 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10만원? 10만원 오케이, 10만 원? 10만 원. 오케이. No. 가랑이 <목소리> <목소리> 사이로 강도대죠 이점신 3대자 저건 어떻게 될까요 자 역시 아, 여세서 아, 예, 아! 아! 근데 은 모습이야 필요가 있겠어 요즘 농구계근년 <목소리> 지금 <웃음> 아, <제가 웃음> 아니라니까 네 근데 어, 뭐야 아 정말 의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저는 공부하러 노래를 왔다가 엄마한테 끌려온 네준영이 선배입니다 저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순내기컨텐츠를 질거거든요 정상도 대학교 자타공이 최고의슛 제가 교직을 다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세요제 좋아하는 원남자의 동랜 내부은진는 공포로 왔는데 솔직히 몇번꼬딱해져 알았어 로농고이러 올래? 야내 공부 열심히 하려고 농고라 농고식이랑 다안쟁이같다형 나한테 있어 와몸 걸리노? <웃음> <웃음> 어디로 가면 되노? 밥 <웃음> 쏘주나? <박서준아. 웃음> 의지가 없어 의지 없다고 하세요 의완이 그 왔잖아 그래서 <웃음> 근데 왜 여기서 이거 하냐고 니가 불렀잖아 <웃음> 사실 오늘 네, 처음 보고 눈치지 않있으면나 광원이랑 누나 네, 영상을 보다가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오늘 나갔습니다 왼손에서 왼손을 네, 바꾸면서 사람들이 이제 왼손을 쓰러 네. 던질 때 생각을 하면서 다툼 적이 휴지 없다 휴수 버려라 아! 음식이 되게 많아요 안 저는 숱이 있거든요 근데 광원이가 저보다 오승을나가수 있다 좋을 것 같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녹음을 맨날 했는데 사실 번호도 음, 없었어요 <웃음> 인스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살찐 가득할게요 나와줄수 있어요 그래서 응. 응.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누구라고? 까먹어가지고 음. 노량진에서 <웃음> <오늘 양신에서> 공부하다가 악마한테 걸려온수력이 학교 선배입니다수연자도수지장창이요 저도 수지장창이예요 <웃음>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믿겠어요 <있겠나요? 웃음> 대학 교 경상도에서 최고의 수, 좋은 승민이 형이랑 쌤에서 수내기이예 저희가 체육관에 와서 숯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숯이 진짜 잘 쏘고 너는 그래도 평 준비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셋이서 숯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저녁 사기거든 20비? 그냥 너가 사야지 근데, 아 근데 어차피 너가 살 거야 나한테 저 어차피 근데 내가, 나는 그냥. 여기서 1등 못하면 무조건 사는 거고 일등 못하면. 나한테 진다는 것도 스토리가 이상하고 너가 나한테 이겨서 좋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 오약을 하고 있듯이 내가 우승이 있는 데휴 슛을 진다고 하니까 화가 나. 진짜로 <웃음> 나는 슈터인데. <웃음> 나는 슈터인데. 그러면 루는 어떻게? 다섯 개, 세 개는 두 분이 너무 작아서 클래스 차이를 못 보여줘. 근데 이 여자수 있는 승현 선수 지금 잘못이 좀 아니냐 고거한 네. 곳에서. 2 0 개. 열 개. 개 그러면 공은 <웃음> 정할 수 있다. 여기 5땡 공이랑 손등상공 공이 작아서 이걸 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공이 아그러면 바로 <가시죠>. <웃음> <웃음> 그러면 저부터 시타도록 저는 최으로가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난 마지막. <웃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나큰안건데이좀지안본고시 빨리 쏴. 연습한 거? 아 그냥,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지 연습한 거같이야지인데 연습이 뭐 필요 있어 아, 난다나있어 네. 어디이 아니? 아이없는네어 <웃음> 야, 야! 오! 나도 막겠어. 가지야! 나 이거 <웃음> <야, 웃음> <나다 웃음> <타자>. 진짜 졸롭다. <별로다. 웃음> 아, 너 어떻게 해, 하신 진짜 별러래 <웃음> <웃음> 아, 대 야아못움었어 마지막한번 고마워. 고마워. 야! 룰런. 룰런 어해 13? 개1 3개세개나 초반에 너무 안 들어갔어. 12개? 13개. 13개, 13개 넣고 왠지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흰수추를 흰오추를 꼬물고 흰수추를 꼬고다 진짜 10개만 넣어도 잘하는 건데 에이 위법가시네야 너는 프로를 준비했던 사람이야 아, 프로를 다어야 되는데 아. 자꾸 그런 슬픈 얘기하지 말아방 오 이이 오. 오케이 개수는? 잘나승현이좀 화난 것 같은데? 승현이가 좀 화난 것같은말말 부르고 싶다 승현이가 4절 어떻습니까? 어때 저랑 상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나 역시 한준혁은 휴식 좋다? 야 너는 이분 이기고 얘기하고 아 근데 승민이 형 아까 자유씨 쏘는 거 보니까 나한테 게임이 안될것같아 나는 안 들어간 게 수면누나 <웃음> 이거 이거 수면누나가 농구인이 맞는 게 지금 진짜 화난 거야 <웃음> 진짜 화났어 지금 못 탔어 야몇달 만에 던져보냐 너, 너는 승리 이기고 나 나중에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아! 수면누나가 근데 딱 샷도 잘 쳤더라고 자 원샷 동키 그 다음에 제 오케이. 경상도 최고의 슈터 과연 자타공인일지? 아니면 그냥 자기 피셜 아상요 <웃음> 나무고 뭐라고 거든 자기가 금성조도서 슈트 아 <웃음> 자기는 넘버원 슈터다 연습구 연습구 해야 됩니까? 연습구 해야, 해야 된다아 나무고 막 아까 뭐라 하더니 그래 네, 너 선출 아, 아니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연습일구 끝응연습자 어, 이제 분방 진짜 좋습니다. <웃음> Oh! Thank you! t h a 동점? 동점 와 근데 진짜 잘 쏜다 트레이드라는 나한테 안돼 나는 안돼 나는 20개 던지면 돼서 어 결판 내야지 그래 둘이 다시 네. 안 돼! 왜. 사실 이거 보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 얘질거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는 나는 편집해도 상관없고 선출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그냥 농구를 사랑하는 대학생으로서 10개 뭐 20개 못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너는 이해하지 뭐래? 그래. 당연하지 나. 내거는 통편집해도 상관없어 통편집해 상관없어 통편집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웃음> <웃음> 어 나는 통편집해줬으면 좋겠고 나... 다섯개? 어 다섯개씩 다섯개씩 어여기요 어, <웃음>